사나이 오늘도 대장에게 멍청하다 소리를 들었네 뭐어길왜가 거기 님이 끝난 곳이야 여자친구 결혼만지를 잃어버려서요 이 멍청한 녀석 헛소리 말고 나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나이 대장이 나를다 이 잡히네 야 보고 그렇게 복청하게 굴지 말라더니 n o y o u y